안녕하십니까 3월 3일자 해외선물 미국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3월 회의에서 금리상향 가능성과 c b 의 매파적인 행보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최근 연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보스틱 애틀란타 연능 총재가 3월 회의에서 2 2 5 p p 인상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으로 달러 강세폭이 축소되며 시장에 추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원유는 최근 중국의 강력한 경제지표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했는데요. 유로존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일부 상승을 반납했습니다. 애틀랜타연은총재의 발언으로 기준금리 50bp 인상에 대한 우려가 줄자 시장은 오랜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다만 높은 금리가 계속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개별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부각될 수 있어 개별기업의 종목 이슈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빅스텝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가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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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6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500포인트까지 추가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가 나요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3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이길 공공시에 1월 ISMP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5.2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하락한 54.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